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고 친인척과도 떨어져가고 친구들 하나 둘 떠나버리고 현재 건강 많이 안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한지는 1 2년이 되어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제법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식으로 손실본 금액을 만회하고자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주식으로 전업투자자가 되었지요. 전업투자자로 전업한 기간은 한 5년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3년 여를 깡통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주식에 입문한 지 벌써 11년이 되어가는군요. 주식 투자한 11년 동안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손실본 돈도 많이 하고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돈을 벌기는 커녕 있는 돈도 손실만 보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로 성공한다고 해도 되찾아올 수 없는 것들이겠죠. 11년 주식 투자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수없이 되풀이했던 깡통 경험들이 주식시장에서 재미천이 될것 같네요. 깡통 경험에서 얻은 흑독한 시련과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느끼죠. 누가 말했던 가요 산전수전 공수전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고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모든 경험을 다해본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정말 피 눈물 같은 경험들을 겪었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홀로 계시던 어머님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문안을 하고 나오려는데 형님이 일주일만 간병을 하라고 했는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차마 돈이 없어서 간병을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간병 못한다고 했더니 형님이 형제의 인연을 접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의 형님은 65평 아파트에 35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 형님과는 인연을 접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들하고는 돈과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어서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아무튼 주식투자의 실패자로 그 대가를 아주 흑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직장생활하면서 5천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늘어날 적마다 추가로 입금을 하다보니 수억 원의 돈이 손실이 났습니다.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생기면 모두 주식 계좌로 입금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실 금액이 커졌고 미수 사용 자주 하고 그런 매매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손실만 났지 매매 방법은 하나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돈이라도 주고 배울 생각을 못했고 돈이 떨어지고 주식을 배우려 하니까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법 하다 보니 짬뽕 방법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 나는 방법들을 하나 둘셋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다못 버리고 70% 정도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실패하고 계시는 님들 손실 금액이 커지고 있다면 잠시 매매를 접으시고 쉬시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식투자에서 돈벌수 있는 날을 잘 생각하시고 돈벌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안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 더 이상 손실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금전적으로나 건강이나 가족의 행복 기타 등등 주식 투자로 손실볼 때보다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대부분 손실나는 투자자는 나중에는 아주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남아있으니 그걸 모르지만요. 훗날에 알게 될 적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손실내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는 분은 잠시 주식매매를 잡으시고 주식공부를 좀더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재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매매를 하루, 열흘 보름, 한달, 두달, 6개월 정도는 매매하지 말고 주식시장 바라보는 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은 보일 것입니다. 원금 복구하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이익커녕 별의 손실만 커지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험 저는 수없이 반복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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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로 실패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먼은 날을 위해서 이런 점은 버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금 복구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욕심도 근무이니 1만원의 소중함을 아시고 손실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잦은 매매를 삼가할 것이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시장 바라보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대하시고 하루 이틀 주식매매 안 한다고 어디 뭐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주식 실패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걸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깡통 3년이란 세월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지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3년 세월 모두 실패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3년이란 세월이 깡통 세월이죠. 남들이 겪는 주식 투자 경험들을 저는 3년 안에 다 겪은 것 같네요. 주머니에 돈 떨어져서 무숙자 생활 들어서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생활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깡통 생활 3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를 보시는 눈이 깡통으로 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만 전진할 것입니다. 저 같은 주식 실패자도 성공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네요. 깡통 인생 3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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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그리하여 서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그들을 내게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소중한 그들을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